저도 이제 요거 두개 하급 전설로 업그레이드 할 건데 어 8강에서는 바로 바꾸시지 마시고 저처럼 주운 어 아이템 혹은 이제 사전 예약 아이템이 이게 9강 성공했을 때 그때 바꾸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요거 두개 지금 깨어난으로 바꿀 거거든요 하필이면 슈리온이 떠서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갖고 있는 게 지금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슈리온이라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슈리오는 PVP 전용이긴 하나 지쿠스나 록슨에 비해서 능력치가 낮기 때문에 무조건 지쿠스 록슨 나올 때 바꿔주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이렇게 두개 해제하신 다음에 재료가 뭐 필요하냐면 은 아까 우리 구매한 거 있죠? 지혜원자 선택 상자 자 방어구죠? 한 개당 60개입니다 우린 두 개를 바꿀 거니까 120개만 필요하면 되겠죠? 120개로 교환하시고 그 다음에 각성의 기원 자 요것도 방어구 기원 얘는 한 개당 120개를 소모하거든요. 우리는 두개 바꿀 거니까 240개를 받아 줍니다. 자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 NPC 찾기, 그 다음에 대장장이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여기 깨어난 장비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어 저는 지금 슈리온을 바꿔야 되니까 슈리온 클릭하시게 되면은 네 바꿀 수 있는 아이템들은 이렇게 빛이 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비활성화돼 있고. 바꿀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러면 개수가 딱딱 맞죠? 제작을 누르시면 되는데, 그 전에 영원석 장착되어 있는 거 해제해야 됩니다. 아까 장갑이 여기 있죠? 이것도 해제를 한 다음에, 아, 이게 무기가 구강이 떴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제작되었고요 지금 공격력 올라가는 거는 이 대장 기술, 이 대장 기술 레벨을 올라간 거예요. 아이템 제작을 많이 하면은 이 경험치가 올라가고 이 경험치 레벨 올라갈 때마다 대장기술은 지금 공격력 4씩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요거는 진짜 나중에 할일 없을 때 하는 거지 어 이거 레벨 올린다고 뻘짓하시면 안됩니다. 자 이렇게 깨어난으로 만들었구요. 또 만든 깨어난에다가 아까 장착 해제한 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력 부여까지 다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력 부여는 우리가 그 계정당 10번 구매할 수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좀 기속 마력 부여가 많거든요. 이걸 무조건 사용해 주시고요. 여기 거래 가능 표시, 거래 가능 표시 있는 것들은 어, 바로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 최대 단계까지 시도, 이걸 체크하시면은 5 단계까지 그냥 자동으로 알아 도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귀걸이도 6강 성공했는데 아 이거 계속 슈리 한번 성공하냐? 이것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장신구죠 귀걸이. 귀걸이는 장신구이기 때문에 지혜 원천 장신구 60개를 받고요. 각성의 기원도 장신구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개수는 다 똑같아요. 120개 그리고 장신구는 세공이기 때문에 대장장이가 아니고 세공사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깨어난 장비 그 다음에 슈리온 아, 참고로 저는 슈리온 슈리온 끼는게 아니고 여기 넘어짐이라 적혀있죠? 파이터는 밀쳐짐이기 때문에 네 판덴이네요. 판덴을 껴야됩니다. 파이터는 귀고리에 이제 판덴을 껴야지 PVP라는 때 밀쳐짐 확률이 조금 증가돼요. 일단 슈리온 바꾸고요 자 목걸이는 기본 5강으로 교체됐는데 오디세이보다 5강 목걸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5강 끼시고 있다가 나중에 지코스 no. 록슨 드랍하시게 돼서 이것도 똑같이 6강에 성공하시면은 그때 이제 이렇게 깨어나는 걸 바꾸시길 바랍니다 저 5강 저 자체를 바꾸는 거는 재료가 조금 아깝습니다 우리 무과금들은 지금 저 제로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5강 됐다고 바로바로 바로 바꾸지 마시고 나중에 또 드랍해서 6강 이상을 성공했을 때 그때 깨어난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디세이 장비를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보여드릴 건데 일단 창고에 먼저 갈게요 여기 지금 교체된 갓바 장갑 그 다음에 귀걸이 목걸이 지금 목걸이는 여기 있죠 나머지 템 창고에 있거든요 창고에서 일단 꺼내와서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상태 보니까 갓바는 어, 벌써 터트렸네요 자 이렇게 장갑이랑 목걸이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생산 연금술에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죠? 이 활성화 되어 있는 걸로 바꾸면 됩니다. 연금술사를 찾아가시면 되고요. NPC 찾기에서 연금술사 누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벤트 탭에서 여기 영웅의 여정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시고 왜 제작이 안되지? 아 선택상자는 네한 번밖에 교환이 안되네요. 아한 번밖에 안 되는구나 아, 장신구는 두번 됐는데 어, 장신구 지금 목걸이 한번 6강 도전할게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거 한 번밖에 지금 교환이 안 됐으니까 어, 장갑은 어쩔 수 없이 네, 상금용으로 선택 상자로 바꿔야겠죠 무기도 한 번밖에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기를 둘 중에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데 제일 안전한 거는 드랍해서 드랍한 게 8강까지 왔을 때 그때 교환하세요 무조건 바꾸지 말고 자 일단 바꾼 템들 선택에서는 지쿠스 네, 장갑으로 봤고요 요거를 아구강 갈까? 여기 참 어렵죠 여기서부터가 오케이 7강까지 스무쌍이 왔고요 자 8강은 성공하나? 오 8강까지? 이렇게 한번에? <목소리> 자 8강까지 왔습니다 오 어, 그렇다면은 만약에 저처럼 지금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은 어 여기서 혹시 주문서 중에 아 축복받은 이게 하나밖에 없네요 자 여기쯤 되면은 지금 고민이 돼요 지금 팔지쿠스와 슈리온인데 이렇게 고민될때는 생산 대장기술 아까 깨어난 장비 있죠 여기서 지쿠스 가줍니다 그 다음에 지쿠스 장갑 지금 8강짜리니까 바꾸면 6강이거든요 이걸 눌러서 비교해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끼고 있는 거랑 자 보실 때는 이 전투력 보시는 게 아니고요. 능력치를 보셔야 됩니다. 능력치 자 공속 0.2 차이 얼마 안 나고 피해 감소 10 10이랑 보자 방어력 증가율 아 요런 것 때문에 좀 아슬아슬한데 어 일단 치명타 이 치명타 수치 때문에 직후수가 좋은 거거든요. 일단은 뭐 세트 효과 받는 것도 없고 하니까 이 세트 효과들 일단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금해두고, 이건 보류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목걸이. 다음은 목걸이. 목걸이는 이제 록슨이 좋거든요. 여기서는 목걸이 상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6강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 랜덤이네요. 선택상자가 아니었네. 아, 까비. 지쿠스 받았네. 아, 이러면 어쩔 수 없죠? 지쿠스를 먼저 강화로 도전해봅니다. 붙으면은 록슨 육강 도전해보고, 아이고, 터졌네. 어쩔 수 없네요 아록는 5강을 계속 써야 할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깨어나는 요렇게 맞춥니다 어, 드랍한 아이템들이 네 기존에 끼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강화로 업그레이드 됐을 때 그때 깨어나 가주세요 네, 바로 8강부터 바꾸기에는 조금 능력치가 아깝습니다 능력치 증가폭이 이제 7강부터 어, 올라가고 장신구는 4강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 바로 5강 8강부터 깨어나면 바꾸는 거는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9강 요것도 바로 바꾸면 조금 별로예요. 9강 찍고 바꿔댑니다. 그래서 지금 장갑 요 8강은 바로 바꾸지 않고 나중에 또 지쿠스 먹으면은 그때 9강 도전해서 바꿀거고요자또 이제 궁금하신 점들이 이제 망토 강화 주문서 망토 강화 주문서가 어디서 얻느냐 궁금하실거예요. 요 놈은 방어구지만 방어구 주문서를 쓰지 않습니다. 어디서 얻냐면은 바로 길드 길드 상인회 가셔서 망토 주문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 그럼 길드가 없는데 어떡하나요? 네. 길드 들어가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망토강화 주문서는 길드에만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길드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길드에 오시면은 여기 이제 망토강화 주문서 적혀있죠? 요걸로 이제 구강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디쿠스 두개가 8강 떴거든요. 이건 이거 운이 좋았죠? 요거를 한번 구강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pe. 아 터지네. 야 이거는 뭐 본섭이나 여기 신섭이나 요건 어렵네. 자 이런식으로 깨어난 아이템은 어떻게 맞추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나머지 뭐 팔찌 완장, 뭐 수정, 봉이나 문장 뭐 이런것도 다 있는데 여기 밑에 아티팩트 부분은 조금 획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 할거는 여기있는거 장비들, 무기, 방어구, 장신구까지만 깨어난을 맞추시는 걸 목표로 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별자리에 관해서 알려드릴게요 별자리 가이드 영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영상도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서는 좀 간략히 설명할게요 그냥, 그냥 어떻게 하라고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슬롯 여는 거 슬롯 여는 거부터 돈이 들죠 그래서 아까 미리 요거 하지 말라는 게그 이유예요 열고 맞추는 거에 돈이 엄청 깨집니다 백렙 찍고 여기 전설 장비 제작 상자 요거 1억 들어가는 거요거까지다산 다음에 그 다음에 별자리로 맞추셔야 됩니다 저는 이미 1단계는 지금 맞춰놨는데 올 블루 되어죠 1부터 여기 4번까지 그냥 올 블루 맞추시면 됩니다 올 블루 어떻게 맞추느냐 요렇게 지금 슬롯 다 여시고 여기부터 이제 100만 골드 들어가죠 여는 데만 이렇게 100만 골드가 들어가요 이렇게 슬롯이 있을 때 여기 자동 슬롯 변경 있죠 요걸 눌려가지고 불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불만 체크하시고 요렇게 내가 몇번 돌릴 건지 횟수를 정하는 건데 보시면은 가격 단위가 엄청납니다 이 횟수 안에 올 불이 뜨면은 알아서 멈추는데 이 횟수 안에 불이 안 뜬다 그러면 그냥 2천만 골드 이렇게 날리는 거고요 골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슬롯 개수가 작은 거 여기 1번부터 먼저 하나하나 맞춰 가시면 됩니다 올 불로 맞출 경우에는 여기 별자리 상자 별자리 상자에서 이제 불 속성 이제 불의 별자리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이 별자리에 각인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트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세트 효과 적힌 거 있죠? 여기에 돋보기를 누르시면 은 자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웅 세트, 희귀 뭐 세트, 고급 세트가 존재하고 대부분은 영웅 세트 이상부터 맞춘다 보면 됩니다. 고급 희귀는 이쪽에 있는 별조각 합성으로 등급업을 해주시고요. 자, 1단계까지는 그냥 같은 등급만 맞추면 되는데 여기 2번, 3번, 4번, 5번까지 여기부터는 이제 각 속성별로 등급이 아닌 이불 대지 뭐 어둠 요런 거 속성별로 또 세트가 있습니다 또 돋보기 보시면은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전설 등급 불속성 세트 뭐 전설 등급 물속성 세트 요런 식으로 시켜 있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전설 등급 불속성으로 싹다 1번부터 4번까지 맞추는 겁니다 일단은 여긴 제가 하나 박아 놨기 때문에 나중에 돌리고 3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슬롯에서 불 설정 뭐 대충 열 20번 이렇게 돌렸을 때 알아서 불속성으로 이 4개가 다 채워질 때까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요게 조금 돈이 많이 깨져요. 오로지 운빨이기 때문에 뭐 한번두번 번 만에 나올 수가 있고 뭐몇 억을 써도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골드의 여유가 남을 때 성장 다하고 여유가 남을 때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전설 여기 들어가는 이 전설 등급 또 만드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기는 거의 전투력 맞추는 거에 장비 다음으로 오래 걸리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1번만 맞추고 나머지는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투력 꿀팁 중 하나인 아이템 수집입니다 뭐이 게임도 결국은 전투력이 다 아이템 수집으로 완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기본 1500개가 완성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직접 채워됩니다 특히 일반 고급 희귀 중에서 파이터 장비들은 안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터 장비 나올 때또 이거 파이터들 강화해서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매일 골드로 사는 희귀 장비들 요런 것들 여기서 이제 파이터 장비가 나오면 은 아주 땡큐죠 자 이러면 꽝입니다 파이터 장비 아니죠 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 보시게 되면은 뭐 희귀등급, 무기방어구 전부 다 구강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파이터 제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식강부터 이제 맞추시면 됩니다 아까 저렇게 상자 깠을 때 이렇게 나왔죠 그냥 10강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강까지 돌리시면 됩니다. 식감강이 나와주면은 아이템 수집 넣으면 되고 안 나와주면은 뭐 그냥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다음은 장신구, 희귀등급 장신구는 7강까지 완료되어 있어요. 우리는 8강부터 하나씩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렐란, 브렐란 등급 브렐란 등급은 7강까지 완료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드 사냥하시다가 브렐란 떴을 때 8강, 네, 파이터는 지금 7강이 안 되어있네요. 파이터는 7강이 안 되어있고 네 파이터부터는 7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파이터 아이템이 뜨시면은 7강부터 채워 넣으시고 나머지 직업들은 7강까지 모두 다 완료가 되어있기 때문에 장신구까지 7강까지 다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8강을 노리시면 됩니다 브렐라는 뭐 어차피 안되어있으면은 여기 아이템 수집에 초록색으로 아이콘이 뜨기 때문에 어 그때는 어, 아이템 수집 넣을 게 있다 이표시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판덴슈리온, 지코스, 록슨 여기는 전부 다 수집이 안돼 있어요 여기부터는 우리가 직접 하나씩 5, 6, 7부터 맞춰가면 됩니다 자 아티팩트 또한 이렇게 뒷부분은 완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앞부분만 5강까지만 다 완성되어 있고 어, 6강부터는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티팩트 쪽에서도 6강 이상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비 다음으로 제일 많이 올라가는 또 지역 수집 자 이게 와 이게 정말 굉장한 게 전부 다완료돼 있어요. 어디까지 완료돼 있냐. 바로 붕괴 사막까지. 여기 황혼의 땅은 아니고요. 황혼의 땅은 아니고. 나머지 이붕괴 사막 여기 밑으로 전부 다 구강까지. 자수집목표 100%로 다 채워져 있거든요. 자 본캐는 이렇게 안돼 있는데 이부분좀 부럽습니다. 그래서 붕괴 사막까지는 다돼 있고. 망각의 산부터 이제 8강. 미톤도 8강부터 위선도 8강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이게 조금 확률이 좀 거지같아요 8강, 7강도 힘든데 채워야 되는 게 8강부터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셀레인평원 셀레인평원 어디냐면은 월드맵의 북부 여기죠 셀레인평원 여기에 자동차장 많이 돌리셔가지고 셀레인평원부터 이렇게 하나씩 완성하시면 됩니다 뭐 3강 4강까지는 생각보다 쉽게 강화가 되니까 노어보시면될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등급이 높기 때문에 그아래등급인 환멸의 구원까지 같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레인 평원에서 나오는 이, 이 아이템 수집 아이트, 이 아이템들 환멸의 구원까지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동시에 두 개를 채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할수 있는 것들은 요거 두개 아이템 수집 채우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백렙까지 어떻게 찍어왔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드렸고 100렙 찍고 나서 뭘 해야 되는지 그 이후에 전투력은 어떻게 올려드리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어 지금 1 0 0랩 찍으면 은 전직이 가능하거든요 하향됐다고 하는데 180만 조금 힘들고요 저는 한 190만 비슷하게 찍고 나서 도전을 할겁니다 이 전직하는 방법은 제 지난 영상에 전직하는 방법 그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점핑가이드 2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이 차원 난투전 월드버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는 방법 참여하는 방법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걸 참여를 못 하니까 직접 인게임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못 드릴 것 같습니다